야! 자존심을 좀야 돼. 자존심 레츠고. 슈퍼 코리안 어제 지구탐구생활 정동원은 스리랑카 풍습에 따라 붉은색 치마를 입고 달리기하는 모습 정말 압권이었다. 폭죽이 터지는 가운데 달리기를 하는데 그 뒷모습이 박장대소를 만들었다. 달리기는 조금 가다가 멈추었다. 초레1 2 3 4 5브레5아초레레레2 3레레 그런가 하면 상업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여 고일다운 실력의 면모를 보였다. 정동원은 스리랑카 현지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초콜릿 주문을 받는데 영어로 초콜릿 하면서 주문을 받는가 하면 간혹 급할 때는 한국어를 썩어가면서 주문을 받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폭소를 자아내었다. 바닐라! 바닐라! 바닐라, 오케이. 또한 부엌에서 뭔가 뒤쪽에 이상 느낌이 들어 뒤돌아 보니까 정동원 또래의 현지인 여학생들이 보고 있었다. 이에 정동원은 능숙한 영어로 코리안 베스트 셰프라고 하기도 하고 직접 부엌에서 요리도 하고 하였다. 스리랑카 전통놀이인 달걀 던지기 놀이에서는 한 번에 바로 계란을 잡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정동원의 운동실력은 익히 정평이 나있는 터 즐겁게 게임을 다하였으며 현지인이 다이빙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르기도 하였는데 아무리 운동신경있는 동원님도 다이빙만은 망설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인도양 스리랑카의 하루를 알차게 마무리하였다. 감사합니다.